o oh. u 지금부터 컴팩트하지만 강한 안세스 3공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뒷면의 X자형 밴드를 분리하고 앞면의 확산판도 분리해줍니다. 3공 제품의 모습입니다. 유연한 소재로 제작되었네요. 뒷면의 연결부도 케이블이 꺾이지 않게 신경쓴게 보입니다. 분리할 때 보셨겠지만 강한 자석들이 탈부착을 아주 쉽게 해줍니다 위치만 맞추면 알아서 붙네요 무게는 제 핸드폰보다도 가볍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석 사이에 천을 넣어주고 펀만 들어 올려볼게요 손으로 당겨도 어느정도 버티는 모습입니다 후면의 X자형 밴드는 탁상용 스탠드와 잘 물리도록 제작되었네요 정말 쉬운 탈부착이죠? 선은 쿨과 웜만 구분해서 연결해주면 끝납니다. 참고로 반대로 꽂으면 서로 위치만 바뀝니다. 쿨 화이트 웜 화이트 뉴트럴 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의 다이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네요. 표면에 자석이 있어 부착해두기도 좋고 와이어 고리를 이용해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CRI의 중요성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많이 사는 링라이트구요. 이번엔 안세스 조명입니다. 태양빛 아래 자연의 색상을 잘 표현하는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안세스의 조명은 자연의 색에가깝게 표현해줍니다. 이제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양한 색을 가진 사물일수록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사과 표면에 색감 차이가 보이시나요? 카메라가 아닌 휴대폰으로도 찍어볼게요 아 또. 아 또. 이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색을 지닌 사람의 피부는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왜 밖으로 나왔냐고요? 이렇게 차에 붙이고 별도로 판매하는 보조배터리 컨트롤러를 연결합니다 30과 40두 제품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켜고 네가지의 색온도도 켜봅니다 네가지 색온도가 순차적으로 변하는 기능이 있네요 위급 상황에 사용 가능한 SOS 모드입니다 밝기도 총 4단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정용 밴드를 뒤에 연결하고 초저녁에 숲으로 한번 가볼게요 1만 암페어 보조배터리로 10와트로 4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두워지면 컨트롤러의 버튼이 야광으로 보이네요. SOS 모드는 캠핑이나 야외활동 중 위급상황에 유용한 모드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